비납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준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나열하니까 일반항이라는 생각 두번째 그거를 합한 수열의 합의 생각 세번째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기준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준의 의 한번 작성을 좀해 보자 우리가 네. 일반형은 an 이런 표현들을 하지 네. an 그러니까 fx가 무슨 뜻이야? 네. 함수지 근데 꼭 f여야 되니 네. 그러니까 g여도 되지 네. 그러니까 f나 g나 이런 거는 그냥 다 함수야 그럼 fy는 안 되니? 안 되지 실제로는 y는 x에 관한 식이니까 fx라는 게 그냥 x에 관한 식이란 뜻이야 그니까 Fy는 Y에 관한 식이고 F는 N에 관한 식이겠지 그럼 여기서도 성언하는게 A만 되나? B도 되고 뭐 C도 되고 다될거 아니야 근데 N에 관한 걸 D, D A 야 N이 바뀌는 거지 그치? 함수와 같은 구조라고 그니까 러 일반적으로 함수는 X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N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연수가 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 솔직히 큰 의미 없는 말이야. 자, 그럼 이 n은, a n은, 어쨌든 간에 n의 반한 식이라는 거지. 근데 1, 2, 3, 4 이렇게 넣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저 n을 특수한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키우는 것밖에 없다 그랬지. n이 1에 가까워진다 i 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고. b 에 t of a 에우극 t l 표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의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a 1 더하기 a 2 더하기 a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 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보자고. 왜? abc 가 괜찮은데 s 는서버니 두는 썸더 한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러니까 sn 이라고 적어볼 거야 근데 이 sn 도 역시나 무엇에 관한 식이야 n 어, 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 얘조차도 뭐로 볼수 있는 거야 나중에 음. 그냥 일반항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의 표현이 튀어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에 뭐가 있냐면 n번째까지의 합에서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뭐가 나와? n번째 어, 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당연히 뭔 거야. 첫째 항인 네.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한테 무슨 sn을 주던 시그마를 주던다할수 있는 거라고. 이거 표현 바꿔봅시다.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죠. 그러니까 밑으로 와서 여기다 써주면 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빼면 an이 나오겠다. 자 지금 그냥 수혈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느낌일텐데 미적분을 하고 수혈을 보시는 분들은 시그마와 그냥 an을 구분지어야 하고 리미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디에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전혀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게 극한값이 그러니까 뭐 미적하시는 분들이는 얘기지만 극한값이랑 첫째 항의 합을 구하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럼 수열이라는 게 뭔데 이제? 수열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나눠서 봤니?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잖아.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란 말이야. 그럼 어떤 규칙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고 묻는 거지. 규칙이 뭐니 하고 나오는 게넌 이름이 뭐니 하는 것처럼. 규칙이 뭐야? 첫 번째 규칙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 등차수열이라는 규칙이야. 그럼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규칙을 가졌다는 거야? 등차라는 규칙을 가졌다는 거야. 그럼 그 규칙이 뭔데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겠지 그때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 공차라고 부르고 얼마로 쓰겠다 D라고 쓰자는 거지 완전 풀스토리 한번 여기 더 이상 이 풀스토리 더 이상 건들지않을 거야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의 풀스토리가 없을 거잖아 또또 풀스토리 또갈 수는 없잖아.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니까 한번 꼼꼼하게 가보자고. 첫째 항에다가 둘째 항에다가 셋째 항 이렇게 쭉쭉쭉 써서 N번째 항 전에 거 N번째 항까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얼마씩 더해간다고요. D씩 계속 더해간다고요. 플러스 D. 선생님 공차가 음수 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d 그러면 은 둘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플러스 d고 거기다 d 를 넣었으니까 셋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플러스 2d ED. 규칙을 찾으라고 둘째 항이 첫째 항 플러스 d 셋째 항이 2d 그럼 n번째 항 m-1 그래서 등차수열의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얘는 첫째 항 플러스 N-1D더라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그런데 이 녀석을 쓰고 봤더니 N에 관한 식이라이 그럼 N에 관한 식으로 도 한번 나타내 보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올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쓰고 봤더니 얘가 N에 관한 그렇지 맨날 이에다 붙였던거 1차식이야 그때 n의 개수, n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 n의 개수가 뭐야? 정차인 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한테 어떤 1차식을 줬어? 2x-1. x가 자연수야. 그럼 얘는 x값이 하나 커지는 동안 y값은 당연히 2가 커지는 거잖아. N은, n은 자연수야. 한 개씩 커지잖아. 그럼 n이 하나 커질 때 y가 얼만큼 커지냐가 바로 공차인거지. 이 공차, y값이 커지는 간격이 똑같다. x가 바뀔 동안 y가 커지는게 같았다. 기울기가 일치한다. 일,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거지. 그럼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면 내려가는가 값이 계속 내려가는거. 오케이. 됐슈. 자 그럼 일반항을 조금 더뜯어보자는거야 일반항을 조금 더 뜯어볼건데 특정 가운데항 하나를 딱 잡아보자는거지. 가운데 어떤 항을 하나 딱 잡으면 뭐 요기쯤 있는 여기쯤 있는 어떤 항을 잡으면 요 왼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뭐 해야 돼? 플러스 1을 해야 되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연속된 세개향 항을 그냥 임의로 써보면 a, m 그 앞에 항을 a, m-1, a, m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렇게 가는데 뭐 마이너스 D 이렇게 가는데 뭐 플러스 D니까 얘는 AM 마이너스 D 얘는 AM 플러스 D잖아 그럼 얘네둘을더 해보자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양 사이드를 더 했더니 뭐가 나와 2AM e,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번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등차 수열의 중앙에 대한 이야기. 등차 수열의 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자,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자고, 이 생각은. 그럼 일정한 수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두 칸을 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도 몇 칸을 갈수 있는 거야? 두 칸에 갈수 있겠지. 그러니까 간격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도 가능하지. 두 배의 AM은 AM- 왼쪽으로 K번 가면 오른쪽으로 뭐 해도 된다? K번 가도 된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되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A를 생략하고 보세요. 항의 넘버의 합이 같지. 항의 넘버의 합이 같으면, 오케이. 그 수열의 항의 합이 같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K 플러스 AP를 하는데, AN, AP, AP, T, AP 플러스 AQ가 가능해진다고. 그러려면, 이러려면 K 플러스 T와 P 플러스 Q가 같을때 성립하는거야 이게 가능해져 A2 플러스 A11은 A5 플러스 A8이 가능해요. 음. 선생님 얘는 A 플러스 D잖아요. 얘는 A 플러스 10D에요. 얘 A 플러스 4D에요. 얘 A 플러스 7D에요. 이 A 플러스 11D로 두면 동일해지겠지 네. 오케이? 그 느낌 가져주시고.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로 합을 또 설명할 수가 있고 이 등차 중앙이 왜, 왜, 왜 얘가 여기 포지션에 꼭 들어와야만 하냐. 연결된 이 합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수열의 합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주시고 뭔가 수열이쭉 나열되어 있고 뭔가 합을 묻는다면 양 사이드끼리 더해보는 결과도 한 번씩 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웃음> 네. 조금 옆으로 넘겨서 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지 두번째 수열의 합 sn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니까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우리 처음 하면 끝항을 계속 더하는게 같다 그랬잖아 n번째랑 이렇게 둘이 더한거가 몇개 있겠니 2분의 n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합이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근데 a n을 적 있는 걸 갖다 쓰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지. 2분의 n에 얘가 얘니까 2 e a 1 플러스 n 마1 d 그다음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거 어차피 얘가 마지막 항이니까 2분의 n에 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 sn도 어쨌든 n에 관한 식이었단 말이야. 최대한 풀어 쓴거 근데 이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럼 이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2분의 dn제곱 맞죠? 맞냐 아니야. 네.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 n 이렇게 끝나지? 네.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거야. 자 그때 n제곱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 공차의 반이라고. 야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얘 미분해봐. 그래, 뒤에나 이렇게 가야겠지. 뒤에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뒤에나고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 공차 찾는 거 미분해서 최고차항 개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 좀 해주세요 네자 그러면서 요거는 뭐리부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SN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공차 찾을 수 있지 공차 그 다음 중요한 게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야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니까 그 다음 내가 써먹는 게 뭐야 S1이 A1인 거예요 그래서 a n 을 빨리 찾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if, 뭐뭐일지라도 상수항이 아니 부끄러워라 상수항이 있다면 얘는 둘째 항부터 n 이이 e 이상에서 등 f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a는 똑같은 과정 f if, if, 죠그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이거 빨리 하는 거 되게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랑 2n 제곱 마이너스 4n 이둘 가지고 얘가 sn이야 오케이 sn이야 그럼 a n 빨리 만드는 거 가보자고요 자 a 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계수가 공차인데 얘가 공차의 반이니 얼마 3. 4n 얘를 그럼 똑같지 어쨌든 최고차항은 똑같으니까 네. 무엇의 차이밖에 없어 상수항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럼 상수항이 없는 건 첫째항부터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돼야지. 왜? S1이 A1이 거니까 그럼 얘는 S2가 A2는 아니잖아. 네. S2는 A1 더하기 A2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첫째항은 분명히 S1과 같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이야. 오케이? 네. 근데 첫째 항 부터는 아니라매 둘째 항 부터라며 삼성 빼고 만들어. 얘랑 똑같아. 봐봐. 그럼 첫째 항이 1이야. 그럼 둘째 항은 2지. 네. 그럼 S3이 S2가 몇 나와야 돼? A1 더하기 A2니까. 3 나와야 되지. 넣어봐. 2 넣어봐. 883 맞지? 그럼 S3은 여기다가 3 넣어서 10이니까 6을 더할 거 아니야. 9 나오겠지 S3은. 그럼 3 넣으면 18 12 플러스 3이니까 구야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a 는 상수항 보지 말고 구해 a 는 상수항을 보지 말고 구하고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항만 따로 구해준대 그리고 여기다 뭐치는데 n이 2 이상 근데 수능이니까 주관식 안 나올 거고 그렇지 첫째항 구하라 뭐 셋째항 구하라 뭐 이런 것만 부를 거니까 일반항은 상수항 없이 구하시고 첫째항은 상수항을 포함해서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게 얘가 n 너분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 우리는 몇차 함수에 환장해? 2차 함수 2차 함수에 환장하는 거야 지수 로그에서도 2차 함수에다가 계속 섞잖아 자 2차 함수하는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축이 필요하지 축 아니야? 네 2a분의 마이너스 b 축과 관계 뭐 필요한 없고 일단은 얘가 d가 음수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로 하는 거야 그럼 축이 있을 거면 정의역 이렇게 구해주시면 더하는 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럼 무엇을 물 거야? SN의 최대값 최대가 되게 하는 N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 옆이랑 이 옆을 스쳐 지나간다면 여기 있을 때 자연수 여기 있을 때 숫자에서 높이를 비교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D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건데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쵸? 렇 어차피 n이 무한대로 뻗어내고, 뭐, 뭐, 무한대로 필드하고 뭐, 뭐 한다면, sn이 뭐일 때를 구하는 거야? 최소일 그렇죠. 때를 묻겠죠. 오케이? 꼭 축에서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그 사이에 잡힐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가 3, 여기가 4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이 3.3 이렇게 잡히면, 3이 더 가까우니까 3에서 최소로 가질 건데, 3.5 잃어버리면 3과 4에서 6이 똑같지. 그럼 똑같다는 의미는 뭐야 S3과 S4가 똑같아 그럼 여기다 더하네 A, S3 S3과 S4가 똑같아 S3에다 뭘 더해야 A4를 더해야 S4인데 그럼 A4가 얼마라얘기야 0. 0. 이거 넘겨줘도 되지 S4 마이너스 S3이 뭐란 얘기니까 A4라는 얘기인데 걔가 0니까 이런 걸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웃음> 그럼 수혈의 합까지 얘기 다 끝나죠, 등차. 야, 등차는 왜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계속 파고 들어갈까? 한 번도 수혈 범위에서 빠진 적이 없어, 수혈은. 집합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집은 빠져있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어느 한 순간도 너희를 쉽게 놔준 적이 없어. 그리고 수혈 문제가 1, 2, 3번에 나온 적도 별로 없고 나온다면 뭐이 정도? S3이 5고, S4가 6일 때, 공차는요? 뭐 이런 정도? 근데 보통 요 정도 문제도 3점권에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3점이네. 쉬운 3점부터 어려운 3대까지 계속 퍼지니까. 특히나 이 등차는 이름이 있잖아. 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 등차 수요. 이, 다음, 다음 단어는 뭐가 나와? 시그마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그냥, 그냥 퉁 쳐도 얘네는 다 여러 가지 수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기타 잡곡들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야 위인처럼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표정들은 지겨워 아주 그냥. <웃음> 지겨워 지겨워 빨리 수특문제 보고 싶어 하고 막. 알았어 수특문제 있다 환장하게 보게 해줄게 자그 다음에 무슨 수열 볼 거야 두 번째 <웃음> 어. 등비수열 저거는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만큼 꼼꼼히 쓰진 않을게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니까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겠죠 그때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 네, 공비라 부르고 뭐라고 씁니까 알겠습니다 음. 아, 네. 네. 그러면 첫장항에 계속 곱해 나갈 거니까 같은 시추에이션을 쓴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으니까 첫째항 곱하기 공비에 n-3제곱이죠 이건 n에 관한 무슨 식 지수식입니다 n에 지수식.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리면 돼요. R이 1보다 좀럼 계속 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R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여기서 중요한 건 R의 밑치 그러니까 N의 밑치공기라는거야 N의 밑치공기자 그리고 늘 보면 일반항은 N-1을 가지고 있어. 1 1까지 됐슈? 네. 그 다음에, 얘도 등비중앙이 있겠지? 등비중앙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추, 추, 추. 등비중앙. 똑같이 간다 띄고 할 거니까, M번째 항은 그 앞에 항과 그 다음 항의 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넘버로 할 수가 있어 넘버로 ak 곱하기 at를 했더니 ap 곱하기 aq와 같더라 이 수의 넘버의 합이 항 넘버의 합이 강격만 여기 k로 바뀌어도 상관 없지 네 축축 가도왜 두 칸씩 넘어서면 R을 두번 곱하니까 R제곱 자체가 등차가 등비가 되겠지, 공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 자주 보는 거. 자 AN이 등비야.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이. 그러면 AN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도 등비야. 첫째 항이 A의 제곱이고 공비는 r 제곱 그럼 묻잖아. 자 다음 수열의 합이죠. 자이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 몇 급수의 계산 방법을 쓴다 했는데 급수라는 말 들어봤잖아. 계속 더하는 게 급수야. 자 여기서 몇 급수라는 거는 몇 살할 때그 몇자고 같은 건데 등차곱하기 등비의 합이야. 몇 급수는 등차 수열 형태와 등비 수열 형태를 곱해놓은 것의 합이야.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공비를 곱하여 소거 한다. 자 예를 들어 한 번만 볼게. 이쪽에서 볼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것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형태야. 여기서 나는 앞에 있는 A를 공차가 0인 등차로 판단. 뒤에 있는 R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로 판단. 그럼 등차 곱하기 등비 형태지. 맞지? 네. 앞에 있는 A는 등차, 뒤에 있는 R은 등비 그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랬냐면 얘가 sn일 때 어디까지 더 있어? ar에 n-1까지 더한 거 아니야 공비를 곱한다고 rsn을 만들면 얘가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에 ar의 n제곱 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소거 그대로 빼봐 그럼 소거가 이렇게 되는데 음. 요 넘버가 당연히 같진 않을 거이 넘버가 같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소거되면 등차기 때문에 이 간격이 같은 숫자가 튀어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고정이 돼버리는 등비로 그냥 바뀐다고. 그럼 빼버리면. 어? 맞죠? 여기 3차구나. 이런 식으로 소거될 거니까 맨 앞에 A, 마이너스, A r N제곱이 1 마이너스 아래 SN이 되 거지. 그래서 SN이 이렇게 탄생한 거야. 야! 1-0b분의 첫 제한 곱하기 1-0b의 n제곱이야 라고 탄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등기수열 s 했을 는 둘로 쓸수 있죠. 1-0b분의 첫 제한 곱하기 1-0b의 n제곱 나는 한 번도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읽어준 적이 없어. 지금 처음이야. 0b-1분의 첫 제한 곱하기 0b의 n제곱-1 단단단다단단단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분모는 절대 0이 될수 없다. 그럼 이제 예외가 생겼잖아. 뭔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예외가 생기면 그럼 그때는 어떤 데도 생각을 해봐야 돼. 예외가 생겼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열차으 만약에 공비안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안이 1이면 얘는 모두 상이 뭐야? 첫째 항이지. 네. 공차가 몇인? 0인 첫째 항이 a1인 등차가 되어버리잖아. 그 네. 등차 수열의 공식 갖다 써도 되잖아. 첫째 항끝항 n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 자그 다음 이제 구조를 한번또 볼게 봐봐 얘를 뜯어보면 1-R분의 A-1-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P-PR의 N제곱 네이 숫자가 같다고 아래 n제곱을 소거하고 봤을 때이 둘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그래. 돼. 부호면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책에 있을 거야 a 플러스 b의 아래 n제곱인데 얘가 첫째항부터 등비일 조건은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돼 존나 멋있게 얘기하는데 별거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겁나 멋있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겁나 멋있게 겁, 겁나 멋있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잖아 너희가 조금만 더 관찰하면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반찬을 못해 학생들. 대수위까지? 그럼 여기에 네. 이제 저런 게 들어가는 거지. 그 원리학계. 음. 원리학계라 그래서 보험 넣는 거, 연금 받는 거, 돈 빌려서 갚는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원리학계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빠져 수능에 다기안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 뭐안 나오고 이런 거 없이 다 하신다면서요? 네. 안나와. 나올 가능성이 없어. 왜? 은행에 복리가 없어. 복리 상품이 없어. 자, 요정도가 등차 등기죠. 어 정리하실 시간을 한 저시계로 50분까지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정리.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칠판 지우고 말리는 시간을 좀 주세요. 왼쪽 등차 쪽은 다 지워도 되니? 네 대답을 선호만 한 걸로 봐서 지금면안될것 같은 느낌 이 응. 쎄하게 오는데? <웃음> 다치야! 아... 지주여우 등차수야 내게... 레이... 내가 이렇게 판서를 해놓고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 네. 나 글씨가 작, 다 글씨가 작은 거야? 내가 큰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웃음> 글씨가 칠판이 작나? 아니, 내가 큰 건가? 원급법이 그런가? 그러서 계속 그 생각이다, 예전에 내가. 신라면 작은 거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 <웃음> 선생님 커피예요? 캔커피 커피 머신 요즘은 아메리카노 컵 크잖아 네. 그전에는 그게 없을 때 커피숍 이런 게 없을 때그 일반 종이컵 있잖아 거기에 믹스커피 타 먹는 거로 애들이 생각하더라고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선생님 커피 차이 좀큰거 같은데 커피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렇게 커피 먹고 라면 먹고 있으니까 <웃음> 어, 무슨 수혈? 어, 등차 수혈에 대하여 야, 그러면 이거 보여 이거? 이게 A4의 두 배라는 거. 네. 이게 이 A4라는 게 느껴지냐고. 얘가 14니까 A4가 얼마야? 7. 7이야.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에서 우리 A4 빼기 A2는 제발 내가 A 플러스 3D, A 플러스 D니까 빼갖고 2D가 아니라 그냥 둘 차이가 2니까 2D잖아. 네 2D가 얼마야? 4니까 D가 얼마인거야? 2, 2. 2 그럼 2. 우리 뭘 구하는거야? A7. A7 여기다 뭐 더하면 돼? 3. 그렇지 3. A4에다가 3D를 더하면 A7이 되는거 아니야 네 선생님 왜요? <웃음> 아, 여기서 a <A4> 4빼면 3D니까 <웃음> 얘가 7이야 얘가 몇인데? 6그 6. 얼마? 6. 밑에 유제 1번 같은 경우, 어? 합이 같으면 A9와 A10의 합이 A5와 A6의 합과 같다뭐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표현이. 왼쪽으로 넘겨보면 A10 백이 A6이 만들어질 거고, A9 백이 A5가 만들어질 거에요. 그러니까 8D가 나올 거에요, 왼쪽이. 그걸 느껴야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너희가 이상한 함정에 빠질 것들이 왜 이렇게 보이냐 유제 2번도 잠깐 봐봐 이게 순서대로 등차잖아 그럼 네. A 플러스 B는 얼마야? 16이야 16 16 그럼 근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A B가 안 나와 있는데요 곱하는 건 아니야 등비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A는 2 e 플러스 B고 이 e, B는 A 플러스 14니까 둘을 연립해주면 A, B가 만들어지겠지 네. 또는 간격을 봐봐 첫째 항이 2고 셋째 항, 넷째 항이 14니까 3D가 1 2이야 네. 그럼 D가 4잖아 음. 그럼 4씩 커져야 되는 거지 네. 그럼 6하고 10이잖아 어? 선생님 그럼 더해서 16인 거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 네. 6하고 10이니까 36 더하기 10 100하면 되는 거야 네. 네. 자, 다음 등차야 얘도 어, 여기 너희 푸는 같왜 어, 이렇게 불안하니? 얘는 치기고 <웃음> S5가 60 60이야 이때 몇을 구해? A4 A4는 자 이거는 뭐별 방법이 없는데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떠올려 봐봐 어차피 AN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첫째 한거 공차만 변수놓볼수 있어 그럼 여기서 첫째항과 공차를 이용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N은 이미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A2는 첫째항 플러스 D야. 얘가 7이지. 네. 그럼 s 5는 2분의 N의 e a 플러스 N 1D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60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얘가 24. 그럼 A 플러스 2D가 10이니까 탕탕 D는 5 2, 2. 얼마 커져야 돼? 2D 10D 아유 10 얼마? <웃음> 17 내가 불안하냐 <웃음> 담배 끊어 네예3 등비 자, 둘째 항이 2야. 다섯 번째 항 빼기 2a4가 3a2야. 3이네. 이때 a3 a 3은 저기 제가 아까 등비에서 안 알려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요거 말고요. 등비에서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등차의 sn에 대해서는 좀 파고들었잖아. 등비의 sn에 대해서 이건 꼭좀 해놔. s2n, s3n의 정리. s2n은 결국은 1 0비분에 첫째 항 곱하기 1 0비의 2n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얘는 1 0비분에 첫째 항 곱하기 1 0비에 3n제곱 될 거잖아. 그러니까 sn으로 뭔가 바꿀 수있어 이것만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진다고. 1-플러스 r의 n제곱 곱하기 sn. 얘는 1-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R의 2n제곱 e Sn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것만 떼서 여기다 곱해준 게 S2n이니까 e 이것만 딱 떼서 곱해준 게. 그럼 얘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S2n에다가 e 더하기 R의 2n제곱 e s n 을한 식도 가능해지지. SNS, ENS, 3N에 대한 정리는 등비에 대해서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티바닌 팁입니다 자 이건 다른 문제야이 그건 그거 아니야 풀어보자고 A 곱하기 R이 2야 여기서 물어볼 거야 AR의 4제곱 마이너스 2AR 3제곱은 3AR제곱이지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거든 모든 항이 양수? 그럼 첫째 항도 0이 아니라 는얘기아아 공비도 네. 은 아니라 는얘기니까 AR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네 그럼 뭐야 아니라 아니라 아니 3 또는 마이너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도 양수여서 이건 탈락 그럼 공비 R이 3인 거야 맞죠? 첫째 항이 얼만데 필요 없어 얘는 얘는 A2에다가 R제곱을 곱해야 되고 얘는 A2에다가 R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네. A2가 2야 얘도 2고 R은 3이니까 결과는 18백이 6으로 정답 12 12누기로좀까 예사 등비 공비가 1보다 커 R이 1보다 커 A2가 3이야. S6은 3S3이야. 이때 뭘 구해? A5. A5 구해야. 자, 지금 보면 등비인데 3, 6 SN, S2N 그러니까 3이 뭐인 거야? 1 플러스 R의 세제곱인 거야. 그 괜찮아? 이거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6 3 3 그럼 R 세 제곱이 얼마인 거야? 2. 2. 얘는 뭐야? A에서 와 연관시켜줘. A 2 곱하기 R에 세 제곱인 거야. A 2가 3이고 R 세 제곱은 2니까 정답은 얼마? 6되0죠 네, 정리하시고 1시부터 또 제가 떠들 거거든요 어,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고 또 1시 또는 조금 일찍 12시 반쯤부터 이 뒤에 수혈에 합해야죠 뭐 이거 3주간에 걸쳐서 할 거야? <웃음> 제가 장편소설이야 <웃음>